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되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 네. 네. 그 펀딩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된 거죠? 한 3주 좀 넘었나요? 4, 4주? 뭐한 달? 네. 나요? 뭐 네. 그런 네. 되는거예요앉으셔갖고 보시죠. 아, 박수 갔다 와가지고. 네. 지금 도착해 가면, 리 네. 어디로 주어 다녀오셨어요? 어 동해에 네. 갔다가 어. 저기 고성, 섬초에 네. 있는 데 하루 더 자고 네. 그걸 음. 이제 지금... 네, 아, 투어 갔을 때 이거 있었으면 편하셨을 텐데 <웃음> 한번 보시죠, 네. 네. 박스는 박스를 그, 또 되는데. 라이더들에게 익숙한... <웃음> 네. 제품부터 보시고... 여기 한정판 요 이제 네. 네. 네 제가 또 요, 요청드린 거라서 예 넘버링 이렇게 해갖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비닐 한번 뜯어서 네. 네, 네. 카본부터 한번 보시죠 손톱이 없어 가지고. <웃음> 받아보신 분들 다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뱀문이 같기도 하고 다 요, 퀄리티 있네. <웃음> 지금,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저희 품질 보증서랑 아그 이제 같이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안쪽에는 그, 요 가죽 인증서랑 요그 왁스 코튼 인증서까지 같이 포함되어 아 있고요. 네네.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바로 한번 메보시겠어요? 네. 네 요거를 먼저 이렇게 채우시고요 아, 네, 네. 송화가루가 있어가고 이게 아 그렇구나 요거를 팔에 끼우시고 네. 이렇게요? 네. 그리고 네. 그쪽 바퀴를 끼우시면 됩니다 착용감이 어떠세요? 네. 네. 이렇게는 이렇게 안 흘러내리니까 어떡해. 네 이게 이게 왕입니다. 네, 제가 슬링백은 많이 차는데 가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타다 보면 네 이렇게 흘러 네, 그렇죠. 여기 있어서 네그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다, 다들 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네. <웃음> <웃음> 어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웃음> 괜찮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웃음> 그러고, 네, 저희 지금 그 사은품으로 같이 증정드리는 네네. 카드지갑. 가겠습니다. 아, 이것도 카본 그거라고 그랬죠? 네네. 이것도 동일하게 인증서랑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재질도 이제 가방에 들어갔던 같은 그 가죽이랑, 네네. 그 같은 그 알칸타라랑, 그리고 이제 카본은 이제 폴리오레탄 코팅된 연성 카본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저는 여기 이게 뻣뻣할 줄 알았거든요. 카본이. 네. 그게 이제 저희 가방에 한 것들은 이제 하드쉘 타입이고 응. 이건 이제 소프트 타입으로 해갖고 네. 둘다 리얼 카본이면서도 이거는 이제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것도 걸어서. 네. <웃음> 좋다. 좋아. 네. 사은품 아. 티셔츠까지. 저희 지금 입고 <웃음> 있는 거 동일한 <웃음> 거거든요. 네. <웃음> 평상시에 바이크는 저기 뭐 나인티 세워져 있던데 나인티 타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아네 후배가 나이. 저는 네. 스트리트러브 아네 할리. 할리 데이빗은요? 네네 네 바이크 타신지는 그럼 좀 오래 되시나요네뭐꽤 오래됐어요 음 경력이 뭐그면한 한 15년 20년? 뭐 그정도? 네 구력이? 어, 꼬맹이 때문에 더차지 네. 바이크 많이 타셨으니까, 뭐, 장비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착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장비병이 있어서. 음, 네. 많이 사고. 네. 그래요. <웃음> 저희도 이제 슬링백을, 뭐,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슬링백을 이제 불편한 것들이 계속 느껴져갖고, 저희가 개발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 네. 네. 이게, 다방 같은 경우에는 밀리터리적으로. 네. 음... 쟤네들이좀 이렇게 몸에 붙는 거를 많이 하니까 네, 그렇죠. 저쪽로 많이 썼는데 그것도 전용이 아니면 그것도 네, 요 네, 흘러내리는 부분이다. 네. 그때. 그러면은 평상시에 뭐 하신 업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떤 이을소프트 이유를... 회사원. 아, 네, 그냥 일반 회사원요. 네. 위반 회사원이요? 네, 네. 네. LG 디스플레이라고. 아, 네. 그 디스플레이 만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뭐 진, 지나가면서 자주 이제 야. 앞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어, 어디서 네. 오신 거예요? 멀리 오신 거예요? 포천에서 출발했습니다. 아, 많이 멀진 않네요. 네. 위쪽으로 도로가 좀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올 때는 되게 좀 힘들었었는데. 음, 뭐. 포천 아우토반이라고기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네. 그109 그 저희 카본 슬링백을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비싼? 고급진? 네, 뭐. 고급진. 그러더라고요. 그 주변 사람들은 네. 국산 브랜드나 뭐 어떤 브랜드에 음. 큰돈을 지불할 음. 그 준비가 안된 사람들이 아직 네, 있는데, 그렇죠. 네, 이 가방, 이기 가방이 뭐라고 뭐야? <웃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그런 주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떤 부분에서 이 부, 이걸 이 사야겠다고 라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는... 그. 주변 말을 잘안 들어요. <웃음> 주변만 잘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됐겠지. 네. <웃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어떤 스토리가 있고, 네. 브랜드라는 게 그렇잖아요. 역사라는 거고, 명품이라는 거. 걔네가 처음부터 명품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뭐, 루이비똥이나 뭐 이런 것도 어떤 장인이 네.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네. 뭐 좋은 재료를 들여서 만들다 보니까 그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뭐야 때다 파는 아니면뭐 이런 거나 중국에서 수입을 다 파는 수이 없다가 아니라 그런 걸 바라죠. 라이더로서 뭐 네. 나도 좀 우리도 좀 커졌으면 좋겠다. 뭐피량이나뭐 네. 용품이나 이런 거를 네. 전 그런 거에 좀 돈을 지불을 하는 편이라. 네. 네. 음. 그렇죠. 저희도 딱 목표가 딱 그런 말씀하신 그런 쪽이라서 되게 그게 잘 맞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잘 써볼게요. 네. <웃음> 고매 <고민> 감사드립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